몰리펫에서 반려동물 치석 제거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치석 제거기? 먹는 건가? 미호가 맛있는 걸 많이 먹게 치아에 도움을 주는 거야. 이가 내 치아 담당 친구라고. 이제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자.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 필모양 같네. 3단 모드 조절이 돼. 무게도 약 220g으로 가볍다. 캐코스캐나 무선 충전 베이스. 충전 케이블 구강경 클리너 헤드 4개 미니 스패너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 양치 먼저 해보자 아시리다 양치 치카치카 잘하네 미오 고마워라 이제 클리너를 장착해보자 손으로 돌리면서 끼우고 미니 스패너로 조이면 돼 나는 조이다 생활방수가 가능하고 분당 200만번 초음파가 발생해 치아나 치석에만 작동해서 아무런 진동이나 소음이 없어 미호야 이제 우리 한번 작동시켜 볼까? 한테왜 이래? 처음이라 쉽지 않네 자, 일단 친해져보자 먹는 게 아니었네 2차 시도 해볼게요 시석이 많이 생겨있다 아무 느낌도 없어 그래도 겁을 먹는 건 사람이나 똑같아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해야 해요 결국 특단의 조치로 2인 1조가 투입되었어요 아우, 왜틀 한번만 더 미호야 이궁 잘했네 필받아서 조금만 더 이제 그만하고 놀자 우리. 무선충전으로 3에서 4시간이면 완충이 돼오 치아담당 친구 완충되니 파란불로 바뀌었어 아우, 해방이다! 노는 게 최고지. 미호의 튼튼한 치아를 위해 조금씩 자주 해줘야겠어요. 친구들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음에 또 봐.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